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서 리 아득하게 전해 보내요. 서러울 때 하늘을 봐요.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. 구름 위에 마음 피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고생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